오늘은 뭐 할거냐면요 저번에 우리 우정판치 만들어서 친구들이랑 같이 나눠가졌잖아요 오늘은 제가 친구들한테 귀걸이를 선물해줄거예요 만들어서 선물할건데 재밌겠죠? 키 키키키 큐비키 그럼 시작! 먼저 텔라거를 만들어줄건데 텔라는 약간 음... 텔라는 이런게 잘 어울려요 약간 진주 그리고 이런 메탈 큐빅? 예쁘죠? 이렇게 연결하면 예쁘겠죠? 디자인을 이걸 어떻게 연결해주냐면 바로바로 바로 짜잔! 이런 도구들이 필요해요 이건 오링반지고 이건 니퍼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게 오링이에요 그래서 이 오링을 연결해주는 오링인데 오자처럼 생겨서 오링이거든요 이게 오링반지 O링 오링을 벌려주는 반지라고 해서 오링반지입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오링을 이용해서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링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오링 하나 리퍼로 이렇게,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반지를 이용해서 여기다 딱 끼잖아요? 그 다음에 쏙 벌려줘요 이렇게 벌어지죠? 그럼이 사이를 연결해 놓거예요 여기 딱 연결할 수 있는 곳이 거든요 여기다가 딱 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닫아주면 연결이 되겠죠? 어, 쪼금해가지고. 이렇게 쏙 닫아주면. <웃음> 짜잔! 이렇게 귀걸이가 연결됐죠? 이제 밑에도 연결해볼게요. 자, 밑에도 연결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오링을 이용해서 이렇게 휘어주는 거지? 이렇게 휘었죠? 그 다음에, <웃음> 여기다가, 먼저, <웃음> 큐빅을 끼고, 어, 사이즈가 너안 맞나? 오!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웃음> 남은 걸이딱 걸어주고, 이제 오링을 닫아주면 됩니다. 오, 오케이. 닫아줬죠? 그러면, 짜잔 이렇게 귀걸이가 완성됐어요 금방 완성됐죠 우와 짜잔 이렇게 한쪽이 완성됐습니다 나머지 한쪽도 다 만들어봤는데요 우와 어때요? 텔라가 좋아하겠죠? 이제 텔라코를다 만들었으니까 설화거를 만들어볼게요 설화는 이 스마일 데이지 랑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로 만들어보려고요 우선 이걸로 디자인을 배치해 볼게요 어떻게 만드는게 이쁠지 이 파츠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한 얘는 이렇게 단순하게 오링으로 이어주는 걸로 하고 여기는 뒤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배치해 보려고 해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엄발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요거부터 연결해 볼게요 단순한 거부터 이렇게 오링을 열고 양 큐빅이 껴준 다음 딱 걸렸죠. 다음 여기다가 껴주는데 이게 너무 커가지고 안들어보면안 돼. 받아주기가 쉽지 않겠다. 하지만 할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이거를 이제 닫아줄 거예요. 음, 오, 됐다 됐다 와 짜잔 이렇게 완성했어요 어때요? 와 짜잔 이렇게 한쪽 완성됐고 나머지 한쪽 만들어볼게요 됐다 이거 만들기가 <웃음> 쉽지 않았는데요 그냥 한 번에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이사이에 오링을 하나 더 하나씩 다 연결을 똑같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세개의 오링을 사용해서 연결했습니다 됐더니 됐어요 와 짜잔 이렇게 철어 귀걸이도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철어랑 텔라 귀걸이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이걸 예쁘게 포장해줄건데요 짜잔!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걸로 선물 봉투를 만들어서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해볼게요 와 음! 이걸 이제 접어볼건데요 이건 텔라 프린트한거 한 요정도? 이렇게 딱 접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해서 테프를 붙일 거야. 테프 붙여, 테프. 테프를 딱 붙였죠? 그 <웃음> 다음에 밑에 <웃음> 이렇게 접어주고, 그 다음에 살짝 세모로 여기를 접어주면 예쁘겠죠? 세모를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짜잔! 해서 테프를 붙여줍니다. 쫀! <웃음> 우와! 이렇게 텔라와 터라 공투가 완성됐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프린트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그림을 그려도 돼요 그래도 되게 나름 의미 있고 귀엽거든요 그림을 그려도 되겠습니다 어 이거 원래 이렇게 핀 꽂아서 샀던건데 이걸 이용해서 귀걸이를 해볼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한 요정도 잘라주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라운드로 딱 잘라준 다음에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줄 거거든요 이렇게 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뾰족한 거 만질 땐 언제나 조심조심 구멍을 뽁 뚫어주고 여기다가도 구멍을 뽁 <목소리> 응? 뚫어주고 어됐다여기다 응, 이제 귀걸이를 끼울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귀걸이를 끼우고 됐죠 하나 더 귀걸이를 오케이. 음! 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뒤에를. 뒤에를 이렇게 꽂아주고. 두개다 꽂아볼게요. 진짜 이거 누가 밖에서 파는 거 같지 않아요? 우와. 이렇게 꽂아주면 뒤에 모양은 이렇게 됐고. 앞에는. 짜잔! 이렇게 됐어요. 이걸 이제 포장해줄게요. 텔라한테 줄 겁니다. 이렇게 나올거예요아 찰라 좋아했으면 좋겠다 여기다가 이렇게 친구 선물로 짜잔 주고 여기 봉투를 아까 마무리를 똑같이 했던것처럼 마무리를 해주면 되지요 여기 세모 우리 접어주기로 했죠 세모 접탁접은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이지게 붙여주면 우와 이렇게 이렇게 포장했어요 이기다 넣어주세요 어, 어. 그 다음에 포장해줍니다 짜잔 이렇게 포장을 완료했는데요 텔러랑 서라랑 좀 있으면 집에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저는 수박주스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웃음> 수박주스 만들기 시작 입속에 수박을 넣어주고 올리고당을 듬뿍 넣어주고 얼음을 넣어줍니다 얼음 껴주고 아. 이제 이걸 갈아주면 되는데 귀를 막아! 우와. 하나 둘셋오 됐다 오, 오. <웃음> 원리도 나는 추가 지식 추가 추가 추가해서 맛있겠지? 음 먹을까? 음 엄청 달콤하고 맛있다. 시원해. 수박 수박 야야야 비키야! 오살아왔다 요! o what's up, 비키? Oh, what's up 클라? 우리가 선물 가져왔어. 자 벌써 말하면 어떡해? 뭐냐? 뭐? 선물? 진짜? <웃음> 아, 깜짝 놀래켜 <놀랄게> 주려고 했는데. 하하, <웃음> 나랑 통했네. 나도 너네한테 줄 선물 준비했는데. 오, 진짜? 진짜 진짜? 뭔데? 우와, 오, 이거 선물이야? 오비키가 들어진 랜덤 박스네. <웃음> 과연 여기는 뭐가 들어 있을까? 두구 두구 두구 두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 추선을 따라. 이거 뭐 라주면 음, 뭐가 들었지? <웃음> 어? 와 얘들아 오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비거리잖아 <웃음> 우와 체리다 예쁘다 <웃음> 우리가 만든 비걸이 맞아 내가 고르고 설아가 만들었어 우와 내가 준비한 선물도 수제 귀걸인데 어떻게 이렇게 텔레파시가 정확하게 통할 수 있지? 예쁘지, 체리? 와, 진짜 이거 진짜 예쁘다. 체리 귀걸이 짱짱 예쁘지요? <웃음> 예쁘지요? <웃음> 너네도 열어봐, 선물. 이건 셀라 거, 이건 설라 거. 우와, 우와, 뭘까? 키드돼 오 oh, 땡스 기대돼 <웃음> 뭔가 자르면 돼? 오케이 뭐가 나올까 우와 와 엄청 예쁘다 스마일 제이지다 우와 반짝반짝 빛나 너무 예쁘다 비키야 고마워 오 oh, 열어보겠습니다 음. 뭘까 오우 와 진짜 예쁘다 I love this earring Thanks, 비 i My pleasure 비키야, 진짜 예쁘다 고마워 오 하니까 예쁘다 셀카 찍어야겠다 오 나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예쁘지? 나도 예쁘다 사진 찍어야지 응? 오, 나도 사진 찍을 거야. 저희가 만든 수제 귀걸이. 예쁘죠? 오키님들 눈엔 어떤 게 제일 예뻐요? 베이키키예쁘다면 1번. 백설아키 예쁘다면 2번. 텔라키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3번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번에 팔찌 만든 것도 그렇고, 오늘 귀걸이도 이렇게 만들면 예쁘기도 하고, 정말 재밌다. 맞아, 재밌었어. 다음에 또 재밌는 거 만들자. 좋아!